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주 급해서 지금 뭐 배경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있는 데서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어, 제가 요즘 급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벌써 그 전번에 한번 이렇게 보여준 그 안내사항 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벌써 그그 그 지금 도 전했던 배팅을 아주 주도했던 세력 애들은 벌써 다 알고 있던 얘기입니다 다 벌써 이미 다 돌았어요 그래 갖고 지금 또 아주 또 비법이 있다고 그러고 이제는 그 밑에 하수인으로 있었던 사람들 세됐네 했다면 아주 아이고 우리는 거의 상한선까지그 그 근처도 못 가보고 그 큰에 빠진 그 5천만원도 한번 못 받아보고 그냥 아유 그거라도 받고 했을걸 그럼 그냥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급조를 해서 원래 있던 거예요. 그것도 여기저기 있던 건데 이제는 뭐 45만 p b c 우리는 어차피 뭐갈 데도 없잖아. 우린 이거 죽어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시치자 그래갖고 고 중간 중간 급에 있는 팀장 뭐 판매사 까지 오토 판매사 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 오토 판매사 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린 그래도 50만 pb 씩은 쓰잖아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못해도 30 그냥 15일 기준으로 30만 p b 는 왔다리 갔다리 쓰고 또뭐 그냥 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그냥 뭐한 50만 pp 하니까 50만 p b 씩 60만 pb 씩 4명이면 네네은 우리끼리라도 한 주는 원래 그냥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끼리 야, 하, 60만 pb 를 갖다가 어차피 쓰는 거를 우리끼리 모아서 때리자 어, 그래 갖고 돌아가면서 네번에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걸 개라 그래요 그걸 옛날에 국장계 막 이랬는데 이제는 지네 직급들이 국장까지 뭐간 사람도 있고 못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것 때문에 그안내사항 그것 때문에 무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들끼리 각자 도생으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막 어마어마하게 꼬시러 다닌댑니다. 그것도 자기네는 비책이래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들, 에, 왕따 되신 분들, 에, 여태까지 그래갖고 막 구천에 헤매던 분들, 안개 속에서, 부위한 안개 속에서 이러신 분들, 절대로 거기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에, 그분들, 왕따 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고만둔 사람이 800만? 그 3년 전에 800만이라고 회장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회원번호가 2천만 번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 그분들이 생각해보면 그게 또 솔깃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 그거는요. 그거의 연장선 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게 어떻게 비법이 됩니까? 그게 또또 또 또또 또 우매한 짓을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제대로 들으시고 제대로 시스템을 책을 보시든 줌에 들어오시든 뭐 아니면 저 종로 국일간에 있는 그 종로연합센터 저는 온오프연합입니다. 온오프연합센터라고 가칭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제가 다 허, 승인이 안 나니 죽어라고 뭐 반대니 뭐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안된다 그러니 아주 그냥 깡패도 그런 깡패들 없죠 이유가 그거예요 저랑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 됐냐고요 제가 정의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뭐저 그냥 제가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진짜 정의 발을 정의 그 그냥 그거 있잖아요 정선상략 그거 그냥 원단입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도 와서 찾아보시라고 트집 잡을 걸 잡아보시라고요 한번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종로연합센터, 그, 그 비싼데, 어, 엄청 비싼데요 근데 그 강당도 가운데 있는 강당 얼마나,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진짜 아주 그냥 뭐 극장, 소형 극장 같이 잘해놨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그 저기, 그 이렇게 안으로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채광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음, 음침하죠. 그, 아주 잘해놓긴 했는데, 그, 그 비싼 땅에다가. 근데, 내용도 칙칙하고, 내용도 뭘, 뭘 하는 건지, 저 안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저희는 아주 채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산도 다 보이고, 아주, 진짜 제대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기,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데서. 물론, 거기 국기관처럼 뭐, 이렇게 대단한, 대단한 게 그건 못하죠. 뭐, 형편이 그러니까. 근데도, 아유, 그 환경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아 배우시고 전 시간에 얘기 못한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빨리 얘기를 하는 건데 19일날 대단한 강의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얘기 못하는 부분 아무리 저, 저래도 그래서 또저 때문에 선의에 또 그냥 중간에 껴있는 분들이 이래저래 그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무리 마이크로 하래도 그거 저도 사람이니까 그그까지 아유 얘기할 수있겠나뭐 이런 부분서부터 해갖고 제가 한 시간이 없어요 4 시간 동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사말하고 이게 하게 된뭐 그런 거 얘기하고 한삼4 0분 정도 그것만 얘기하고 진짜 뛰는 분들이 얘기해서 그냥 화로해 같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 시간에 제가 급히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갖고 자 그럼 지방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 평일날 거기, 여기, 수원까지 온다는 게 그렇게 또녹눅지 않거든요.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떠냐는 얘기예요. 지금 뭐 이스탄불이고, 뭐 저기 칭따오, 여러 군데서 지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아, 뭐 저기 어디죠? 영국에서도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분들, 그 얘기를 전, 전 시간에 까먹었어요. 제가 깜빡했어. 그러니까 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줌으로도 다 오픈할 테니까 줌이 어떻게 두 시간을 그걸 하는데 어떻게 책 보시고 제 책을 보신 분들이 거의 다 이거 구독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보시고 어떻게 이게 책이지 이게 책이, 책에는 책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게 일어날까? 아니요 그냥 오프라인 미팅도 아니고 줌 미팅인데 줌 미팅이 오히려 책에 있는 것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그거보다더 나아가서 합니다 책은 제가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천 쪽을, 천 쪽짜리, 그게 388쪽짜리인데, 천 쪽을 쓸수 없지 않습니까? 천 쪽을 제가 어떻게 씁니까? 책이 이만해지는데.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런 디테일한 상황들이줌 미팅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핸드폰만 키고도 요즘 핸드, 줌 요즘 버벅거리는 것도 없어요. 핸드폰 옛날 초창기 제가 3년 전에 할 때는 버벅거려 갖고 끊기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요즘 그런 거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다 되니까 그냥 줌, 줌으로 들어오십시오. 아, 중은 그냥 뭐, 인원 한 개도 없어요. 그거, 어, 한 거니까 거기, 아, 제가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반에 그 젊은 친구가 이렇게, 저, 했던 그거는, 아, 사람들 갖다가막 이렇게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있어요. 아, 그건 충분히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만 소문이 났거든요. 그냥 뭐, 다 내쫓더라. 뭐, 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뭐, 그냥, 거기는 그냥 뭐, 그렇더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더라고. 근데, 저희는 안 쫓아내요. 아, 그리고 요번, 요번도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요번에는 전번에왜 쫓아냅니까? 저는 쫓아내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시정일간 반대거든요? 왜 쫓아내요? 무슨 쫓아내 권리가 뭐가 있어요? 아니, 광고에서 들어오시라고 할 때는 언제고 쫓아내, 왜 쫓아냅니까? 그거 들어와서 얼굴에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고민형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뭐 아니면 뭐, 뭐를 붙이고 오든, 그냥 들어와서 그냥, 얼굴도 안 밝히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아, 는 뭐, 전혀 관계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들으세요, 한번. 뭐. 그러면, 어, 아, 줌 미팅을, 아, 줌 미팅으로도 이게 가능하구나. 그거를 아주, 그 얘기를 빼, 빼갖고 제가 지금 급히 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요즘 걔네들도, 그 직급 도전 배, 배팅하는 애들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요. 뭐 이래저래, 뭐 해갖고 또그 나머지 인원이라도 어떻게 해서 교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센터는 그냥 죽어라고. 센터는 죽어라고 허락 안 해줍니다. 4월 5일 날, 뭐다 지났지 않습니까? 또 7월 초에나 있을 테니까 이제 한숨 넘겼죠. 3개월은 버티는 거지. 그데안 해주는 이유도 궁색하고 지금 이 판국에. 근데 그 센터피, 그 주로 독립해서 나가서 나 센터 개설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도 옹골차게 하신 분들이야. 진성 PB. 진짜 피비다운피비들이 올라오는 거, 오로지 걔는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는 그냥 진짜 센터픽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고그 사람들 봐줄 수 없어요. 노쇼 처리한 거, 텅텅 펴 있어. 진, 정작 필요한 그거. 그렇게 조치가 됐듯이, 뭐 제가 얘기해서 한건 아니에요. 뭐제 유튜브를 본사에서 보는 보는지 안 보는지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맞은 거지만. 근데, 센터장 그 아무 이유 없이 마이크를 허랑 내통했다서 제가 열받았고 아 저도 사람이니까 열받아서 자 그러면 마이크로가 어떤 사람인지 나름대로 또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저한테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저랑 소통했다고 그러죠. 소통했다는 이유로 안 됐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 그리고 요번 스쿨 일기들이 주역이 돼서 따끈따끈해요. 뭐, 지금 배운 지 3개월도 안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봐야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까, 어우, 하면 확실하겠다. 아, 이제는 진짜 위기라는 말. 그래서 그렇죠? 위기, 위협과 기회가, 어우, 어떻게 한자어가 위기와 기회가 같이,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위협이죠. 이건, 이건 뭐 어떡하라는 얘기지? 이것도, 그나마라도 이것도 다 막히고, 이제는 뭐 어떡하라는 얘기지? 할때 기회는 같이 상존합니다 손바닥에 흰 거와 검은 거가 있듯이. 여태까지는 이거였는데, 그 동시에 흰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야, 저, 19일날, 어, 뭐, 지났는지, 언제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지나기 전에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뭐 19일날, 수요일날, 2시에서부터, 아, 저기, 여 시까지 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 진짜 배웠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때가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거에, 요, 요번에 그 조치에 관련된 거, 노쇼, 뭐, 그리고 또 회사에서 나온 안내상, 그거 해갖고 아주 자세하고 현, 있는 상황 그대로를 갖다 다 풀어주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시스템이다. 마이클 허가, 다른 유튜브들, 아니,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한 분은 좀 잘못됐어. 그래서 제딸 같은 나이 대에 있는 사람이고 해서 제가 굳이, 아유, 대응도 안 했는데, 유튜브 아무거나 보지 말라고요? 어, 그거 저,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저기가 뭔데 뭐 아무거나 보지 말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예, 네, 딸 같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여자분이고 하니까 내가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참 너무 그 발칙한 그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 갖고 요정도로만 끝낼게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아무거나가 아니고 이거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보시고요 또 그것도 안돼 해외에 또 파트너가 있어 몽고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해외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은한번두번 번 만에 어우 그냥 그냥 얼굴 표정이 그냥 샥 바뀝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분이 그냥 3명, 4명을 갖다가 그 다음 줌 미팅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화요일날 하는데 그줌 미팅에 3명, 4명씩을 초대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2명, 3명씩 가고 또 같이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분위기는 더더 더 좋죠 아, 대안은 이것밖에 없어 마이크로가 그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좀 독특한 건 뭐냐면 딜이 까는 거 겁대가리 없이 그냥 막 까는 거 그것 때문에 뭐 사이다 같이 느끼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 특화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깔수 있는데, 겁을 먹었는지. 직급 도전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마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다그 사람,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뭐, 저기 뭐, 아무거나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거기 중간에 껴있다, 껴있기 다껴있 때문에 그 입장까지 다 이해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제딸 같은 사람이에서 내가 이 정도로만 끝냅니다. 자, 마이크로가 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오, 와서 그냥 다깔 테니까 다 보세요. 뭐, 뭐 아직 이만큼 에도좀 이상한 거 있으면 찾아내시라고. 자연스럽게 다다다 다, 다, 다, 여러분들 다 알게 될 테니까. 근데 틀린 거는 뭐냐면은 제가 다른 유튜버들하고 좀 틀린 거. 그분이 못한다는, 못한 거 아니에요? 오천재미 좋음 잘 합니까? 진짜 좋음 잘해요? 그냥, 야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다? 그, 그, 런 정도 아닙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엄청 잘해요. 잘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오천재이 열심히 이들 보시고, 그래서 좋은 정보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들하고 틀린 거 하나, 제가 수, 수십 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 대안을 처음서부터 제안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게 있고 65년 동안 갑자히한 번도 안 변하고 검증해 검증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는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그거를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그냥 막 완전히 희한하게 만드는 그 인간들 때문에 그게 문제지 제대로만 우리가 지금 하는 그것처럼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이걸 못 알아보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태껏 헛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서 보시는데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아 알게끔 충분히 19일 날 들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깨쳐요. 어, 그리고 이제 책을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스쿨 들어와서 공부 한번 해보겠다. 제대로. 다 오픈해 드릴게요. 다. 원하시면 다 오픈해 드릴게요 저기, 그저 직급 도전해서 직급 뭐 거기 하수인으로 했던 거기서 나름 저러갔다 그냥 군데군데 다니면서 욕하고 내 책을 보지도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도 오면 전 받아줘요. 단, 그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스스로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저도. 그걸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만 오세요. 가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는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러고 쓰고 오지 않으니까, 뭐 제가 알파 없죠. 모르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나 오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와봐야 얻어갈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찍소리도 못 하다가 갈 겁니다. 저 구석에 어디 그냥 숨어 있듯이. 그럴 런 바에 뭐 모은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는, 내 양심에, 그래도, 아, 나 커밍아웃 한다, 이러신 분들만 오시면은, 그냥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 저는 속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조금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와서 다 이렇게 하시고, 해외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지방, 저, 저 울산 뭐, 이렇게 부산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세요. 그것도 제 여기 전화번호 해주면은, 그 주문 제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에 워낙에 대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오면은 줌만 보더라도, 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결정판입니다. 그거는 그냥 실전이거든요. 실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 줌 미팅에 그 얘기를 빼서 지금 또 급히 이렇게 방송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어, 핸드폰으로 오면 줌, 줌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줌을 소개할 거고, 거기 19일날, 그, 그날, 그, 저기, 그거를 갖다가 참여해서, 우리, 아, 전번 시간에도 강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강의 아니에요. 저희가 조그만 그 주제 강의, 조그만 그 그런 것만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Q&A 하고 워크숍 위주로 돌립니다. 저는. 성인들은 성인들은 이렇게 일자로 그냥 한 사람이 나가서 하는 세모 강의 같고는 안 돼요. 서로 간에 소통하는 거. 지금 소통의 시대 아닙니까? 자, 플랫폼은 소통입니다. 플랫폼은. 소통이 안 되면 플랫폼은 막혀요. 플랫폼은 있으나 많아요 죽어요. 근데그 플랫폼도 그런데 우린 네트워크거든요. 플랫폼의 원조가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는데 실제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정교하게 제대로 야 이건 될수밖에 없겠다는 거를 주줌 미팅에만 들어와도 다 알게 돼요.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은 유튜브 제 유튜브를 갔다가두번세번 번 계속 보신 분들은 여기 그 오프라인 미팅에서 한두 번 들으시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건 스쿨 그 다음에 아니야 난 시간도 없거니와 자당 안에 거리가 멀어 난또 또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것까지는 안 돼. 그러면 줌에 들어오세요. 화요일 날 9시부터 11시 그때까지 딱 정확하게 2시간 하거든요. 조금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10분, 20분 정도 오버되는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열기가 뜨거워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잔뜩 기대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실망시킬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 참조하시고 여기 19일 날 오시는 분은 그냥 현장에서 따끈따끈하게 듣는 그런 아주 그게 있는 거잖아요. 듣고 또 참여하고 물어보고 답을 얻고 집에 가면서 그냥 아 뭔가 드디어 찾았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번 19일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많이 참석하시고 줌 많이 참여하십시오. 다 오픈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